아, 여러분. 자, 일단 미션은 다 끝났습니다. 네, 일반 윷놀이 룰로 변경이 아, 됩니다. 네, 그건 알아야 돼. 미션만 없는 거야. 알아요. 이런 거 이렇게 흰색으로 된 아, 거는 걷는 겁니다. 형뭐 나오고 개나 와서 그냥 한번 잡죠. 아, 그게 말처럼 쉽냐. 가겠습니다. <목소리> 아, <웃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들으면이 의미가 없다니까. 윳템. 어. 백도? 오케이, 진짜 끝났다. 아. 아,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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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씩기에요 오케이. 하나, 둘. 한 번씩. 시윤이도 한번 쳤으면 좋겠다. 시윤이도 한번 쳤으면 좋겠다 가자. 도. 도!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그럼 아니죠. 도나면 안좋죠 그럼 제가 못 잡잖아요. 아니야. 얘가 도 이거 해도 어차피 나 빼고 한칸 뒤로니까 난 여기 서니까난 얘만 잡으면 돼. 너도 얘 잡을 수 있고. 못 잡죠. 저 뒤로 가니까. 아, 맞네. 아, 일단은 이렇게 가겠다. 어쩔 수 없다. 걸. 걸. 아, 얘네. 일단 나나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야, 여기다, 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웃음> 야너 다음, 다음 걸 나오면 제 잡는다. 제발 사장님 천정도. 걸리면 일단 이렇게 어 이게 이게 나. 오케이 끝났어 다 왔어 시윤아. 시윤아 다 왔어. 야 조만아. 시윤아 다, 정화, 다 정화, 왔어. 잠깐 조이기. 시윤아 너걸 나오나? 걸이나 윤 나오면 네 잡아. 도, 오케이 걸. 아 그러네. 야 아무거나 제발 제발 시윤아. 끝났어. 제발. 끝났어. 제발. 오케이 나오지 마걸 나오라고 걸이다. 아! 내가 말했지. <목소리> 내가 말했지. <목소리> 아무도 못 나가. 오, 아, 못 나가. 아 제발 나. 유사 제발. 아 진짜 한번 도와줘. 한 번만. 이래는데 백도. <목소리> 내가 오케이. 개 나오면 또 잡는다. 그러네. <목소리> 개가 나오면은 시온이 또 잡아버리면 이렇게. 던지셔야 돼요 높이. 걸 만듭니다. 걸걸걸 걸. 걸, 걸, 걸 <목소리> 음. 일단은 어찌 됐든 김시온 잡고 시작한다. 아 씨, 잠깐만. 아기한번더 있지 않아? 어찌 됐든 김시온 잠깐만 번 더. 있잖아, <목소리> 개 나오면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오, 진짜. 기회 있어, 담임님. 잡을 기회 있어. 당연히, 아, 이 철, 설마 시현이가 있어. 도 나오면. 도 나오면 잡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도, 거래 가나요? 살, 설마죠? 살. 네. 설마, 돈 나오겠어? 형, 방금 도 나왔어요. 진짜. 그 기억을 살려봐, 오케이 신케신침이에막 침단, 뛰지? 네. 설마 돈 나오겠어. 도. 백도. 이 와중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안이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목표를 시은이 형못 나가게 해야겠다 불안한데. 오야 오, 오야 가능성 있어. 야가능성 있어. 유유 <웃음> 유. 개, 개 <웃음> 나와도 된다. 개요? 내거 잡고 가자. 어, 내거 잡고, 어. 어. 잡고 가자. 저이 차에 지금 개가 나와. 내내거 잡고 가자. 유. 일단 잡아. 봐, 일단 잡아봐. 일단 괜찮아 괜찮아. 일단 잡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잡아봐. 가자 가자. 윤정원. 기적을 쏟으러 가는 사나이. 야 여기야 오 괜찮아 뭐한번더오한번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적극 선준이야 뭐, 뭐뭐뭐뭐 가자 가자 개개 가자 개준이야 잡을 거야. 보세요. 행복한 설날인데. 와 심지어 좋아! 어, 심지어 좋아? 괜찮아, 이기겠네. 내가 어. 여기서 백도가 나오면? 내가 여기서 면 아니야 내가 윤 나오고 걸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나오겠어요 제발. 제발.. 응 가능성 없어. 오 백도! 백도 백도 백도! 백도 백도 백도! 백도 이 말이네? 근데 어차피.. 이겼다! 뭐야 이게! 이겼다! 이번 게임은 송준이가 드디어, 드디어 아니 진짜 오래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놀이 윤놀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윤놀이의 승자는 송준이가 결정됐습니다 <웃음> 아 근데 <웃음> 지금까지 해본 모든 놀이 중에 이번이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드라마였어요 진짜 진짜 드라마였어요 거의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놀이는 재기차기입니다 이번에는 단판으로 진행됩니다 오케이 단판 네. 한 번씩만 기회를 드릴 거예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등이고 이제 눈놀이 1등한 성준이한테 재기를 고를 수 있는 특권을 줄 거예요 오케이. 짠 자, 1등 재기 1등이 선택할 재기는? 근데 제가 볼땐이거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이거 하겠습니다 오케이 재기라고 네, 그러니까 부를 수 없는 물건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아, 음. 나중에. 솔직히 금색 재기, 제기, 은색 재기는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지금 음. 금 재기줄까, 은 재기줄까? 원하는 줄까? 거, 원하는 거, 재기 이거 한번 고를게요 의미가 없죠. 오케이 <웃음> okay. 자 그러면 이제 제기도 정해졌으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순서를 정해 봅시다. 오케이 okay.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번째 가위바위보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Okay. 자 시윤님부터 스타. 신발 벗고도 그건 자기 마음. 그럼 okay. okay. 시작. 하나, 둘, 셋, 오, 넷! 네 개, 오, 네,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우리 치고 선방했어요 아, <웃음> 어, 우리 치고 네개이은 네. 1등 후보입니다. 아, 1등 네. 후보예요. 저희 치고 몇 개가 평균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웃음> 진짜? 자, 정한이, 갑니다. 준비, 시 욕심 안 부린다. 하나, 둘, 셋. 어, 세 개! 세 개, 어! <웃음> 세 개, 세 개, 고개, 세 개. 아, 근데 이걸로, 설마. 이걸로, 설마. 에이, 이걸로 설마. 진짜. 이걸로 못 하겠어, 설마. 그니까, 러 이걸로 설마. 갑자기 절로 날아가 버린다는. 시작하기 전에 소감을 한번 소감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대기 정도는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시간 시작 음. 아우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나 이거 이걸로 한번 해볼까 어 그래 예 네. 오, 잘하네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그때 왜그 그때 왜아 이렇게 안 했어 아 잘하네 이거는 뭐군말 뭐, 없이 인정하겠습니다 <웃음> 잘하네 이번 두 번째 게임도 성준이가 이기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전개편 재미없다니 <웃음> 너무 재밌어 두 번째 재기차기도 무어다 홍성준 승리 칼지마 쉽구나 그래, 쉽구나 아, 도련님 그럼 다음 게임을 진행해봐도 되겠습니까? 그거 맞으라 아, 마지막 게임은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부심 국민들 마음의 사랑을 쏘는 양궁입니다네 이제 룰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또 받은 게 있죠 누구 생일인가요? 진짜 이거를 네. 왜 주신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조그만 진짜 아주 조그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대상하셨다시피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 자리에 서서 이 관역에 맞추면 되는데 관역을 보시면은 달라요 점수가 다르죠. 보통은 10점 뭐 이렇게 여기 안쪽에서부터 10점, 9점, 8점 이렇게 가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흰색이 8점. 검정색이 10점. 젤 없네요. 파란색이 6점. 네. 그리고 4점, 2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 5발, 6발, 7발. 7발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와, 진짜 저... 어렵겠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만약에 3발 썼는데 감망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다른 부품으로 노리겠습니다. 자, 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0점 확인하시고. 7발 썼고요. 썼고요. 아니, 이거 꽂아주는. 어, 이건 꽂아줘야지. 됐나요? 그래. 응. 네, 됐습니다. 네네. 와, 이거 어떻게? 준비하시고. <웃음> 삐. 삐. 삐, 삐 <웃음> 삐삐 내 감을 믿어나 오케이 너의 감을 믿지 마 <웃음> 믿지 마요 빵점 빵점 일단 빵점 하나 너의 감을 믿지 마와오 팔점 아니 이거 진짜 어려워 하나 모르겠어 써세요 빵점 삐 아이고 아이고 점이네요. 네. 8점. 8점. 됐습니다. 활용이 있어요. 이거요. 딱이에요. 아, 얼렸었는데. 아, 안, 안, 안 맞았어요. 됐다. 그러니까. 튕겨 나왔어요. 아, 아, 아니 아무튼 하드를 찔렀어요. <웃음> 너무 밀어갔어요 너무 밀어갔어요. <웃음> 미루어, 마지막 발인가 그렇죠. 지금 꽃발 사이로 저노란색만 보이는데. 맞아. 아! 야안 붙어. 왜안 붙지? 근데 하얀색 맞추기는 써. 아 하얀, 하얀 부분. 자 정한이 차. 정한이. <웃음> 여기 선 여기인가요? 네 그쯤입니다. 빽. 아. 와안 아, 붙는데? 나왜 이렇게 잘못 던지 나는? 아 이거 때려도 안 붙네. 잠깐만, 지 이거 안 보인다잉? 아 거울 맞았어. 와안 붙어? 아, 안 붙어, 안 붙어. 네 일단 결과 나왔죠. 80. 세 발씩 남겨두는 결과. 홍성준 8점 빵점 0점, 판점입니다. 어려워요. 아니, 아니, 어려운데, 딱 내가 모르겠어. 어려운데 진짜... 아니 그냥 안복 눈감고 쏘는 거예요, 이거 내, 그냥. 내가 이게 쏘는 게 맞나 막이 저희가 너무 저조한 결과로 인해서 이꼬깔콘의 구멍을 조금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세 발씩 남은 상태인데 성준 씨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려워. 하나 둘, 셋. 둘, 오! 아, 보자, 보자. 왜? 결과 보지 마. 세발 다 세발, 세발 다 쏘자. 아 싫어. 볼까? 아 세발 다 쏘고 보자. 세발 다 쏘고 보자. 아니지. 내가 감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안 보여. 뭐 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아 싫어. 안 붙었어. 마지막, 마지막 발. 발. 아 이거 점수 내야 될것 같은데. 막발. 막발. 아니 8 점이면은 일등인 것 같아. 형형1등이에요 지금. <웃음> 네. 막발. 손 치워. 아, 어, 어. <웃음> 이건 뭐요 어, 어. 하나, 둘, 셋. 어. 자, 내 시야가 지금 이렇게니까. 저, 아, 아야, 저 앞에는 폭발 이렇게 있고내 시야가 이렇게니까. 저 시야가 이렇게 정면이니까. 아우, 하하하하. 하하 아왜안 붙지? 앉아. 아래. 아저요 저요. 저요. 안아 아래. 아래. 아, 반지. 반지. 아, <웃음> 어, 왜? 나 손을 안물안 놓는데. 반지. 반지. 예, 반지. 반지. 응. 어. 마지막 봐요. 왜안 붙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형 손목이 편하면 안 돼요. 네. 앞으로 꺾는 아, 앞으로 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우, 오빠 소리가 들리니까. 에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어 야야 어, 어, 어, 어, 어. 성 거기 아니야. 뒤로 가야죠. 형서 성 보고 섰어요. 어. 어. 예, 예, 절차 예. 하시네요. 아 아쉬워. 아쉬워. 아 이게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오 맞았다. 느낌이. 아까워야왜 이렇게 안 붙어? 아, 아까워 근데 방에는방에는 되게 좋아요. 잠시만 아우 지니어스 보이! 예스! 좀좀안 해. 좀안 해. 아우! 정색 맞았는데! 한 보고 싸워. 나도 보고 한번 싸워. 아 그러면 저희 아, 보고 세 발만 주세요. 각자. 그건 나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발만 주세요. 한번 어차피 본인도 거니까. 유리한 거니까 아 오케이 어, 대신에 순서 반대로 재밌게 하려면 은 점수 많은 사람이 아, 첫 번째, 첫 번째 오케이, 하는 오케이. 게 낫지 세발식입니다 세발식 오케이. 이거 참고로 이 양궁에는 3점이 걸려있습니다 갈게 아, 맞아 <웃음> 아 이게 하나니까 안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안 내면 진거가이바이보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어차피 반대네 아니 내가 봤을 보니까 이제 점수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 네. 빨간색 4점. 4점 4점 이게 안 쓰니까 안 붙었던 건가 이거? 파란색. 파란색? 6점. 일단 10점. 아, 아 14점. 12점. 14점. 아니, 14점. 렇게두발 샀어요. 아아 까워 이건 안 <놀람> 해도 될것 같아요. <놀람> 아. 왜안 붙을까? 일단은 시윤형사가아야어요이게 똑바로 안날아가면안붙더라고 저렇게 되면 안 붙더라고요. <놀람> 그쵸? 네. 몇발 샀어? 저는 지금. 잠시만요. 9발을 샀는데 빵점이야 이게 뭐야? 뭐가 뭐야? 못 하는 거지. 아. <웃음> 간단하네. 어. 모습니다 예. 저처럼 소시면 골대 정해야 될 텐데. 안 보는 어, 게더 어. 편할 듯 같다고. 오나 오! 편한데. 고 동점, 동점, 동점이니? 동점. 네. 갑니다.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아 네. 어, 어떡해 다세판 다행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뭐.. 네 이렇게 되, 됐습니다 네제3경기 승자 얘인데요 온발 예. 홍성준 선생님 얘인데요 예. <웃음> 지금 1등은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성준인데 2, 3등이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정환이랑 저랑 활세발씩만딱더 싸가지고 2, 3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BDC 양궁대회 해설연 홍성준입니다 방점 <웃음> <진짜. 웃음> 오! 방 와, 저 주먹! 방점 대신 현재 8점, 시우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의 여신이로 나에게로 오라. 오늘 아침못짤것 같은데. 진짜. 진짜 열받아 가지고. 주먹! 방점 여기서 정가니까 8점이나 10점 맞으면은 8점만 맞으면 또 재밌는데. 하 아! 이렇게 해서 2등은 김지제 아 아니, 왜안 붙지? 여기? 왜안 붙지? 제 2020년 제1회 비 d c 의 민속놀이 대회 민속놀이 전통놀이 대회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3등 그... 윤정화! <웃음> 네, 앞으로서 상품을 받아오시려바랍니다 속보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벌칙이라는 소식 s e I coat. So, I coat today. I coat. I coat. I coat. I coat. I c o coat. a c o t o a t o a I I o o 등 소감 간단하게 한번만 말씀해주시면은 어, 조금 힘든 경기였기 때문에 음. 힘들긴 했지만 음. 옆에서 고생해준 시윤이 정원이도 고맙고 금메달 이 영광을 저희 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음. 사랑합니다 아 아주 바람직한 소감이었습니다 이제 1등 상품 상품을, 상품을 받을 건데요 어! 떡을 못 먹는 어! 아! 아! 1등 상품 어! 나이 한살 플러스 1 사골떡국 와 아, 심지어 진짜 먹어도... 맛있겠다 국물만 드세요 국물만 아 알죠? 부럽다 네 1등 상품으로 떡국과 한 사례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전통 놀이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호! 오랜만에 전통 놀이를 해보니까 기분들이 어떠셨어요? 아 너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음.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아다 이기네요. <웃음> 아 이제 능, 능력치가 좋네. 능력치가 아, 좋아. 네 너무 그래도 재밌게 음. 잘했고 정한이, 시온이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이놀이도 네, 네. 하고. 활도 싸보고 그리고 뭐 제이도 오랜만에 참으니까 되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BDC랑 2020년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